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바로 다음 날이 실제 제 생일이거든요 어. 스스로 생축 네 셀프 생축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작년에 캐나다 오자마자 진짜 거의 바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작년에 캐나다에 있었던 그 친구 소피아랑 그리고 비키가 같이 생일을 축하해줬었어요 있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엘리니 <웃음> 그래서 저희 막그올류캐니에 스시먹고 되게 웃겼었는데 얘들아 다들 잘 지내니? <웃음> 보고 싶다 아, 그리고 제가 사실 제 생일 때 이제 만약 친구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너 생일이니까 밥 먹자 뭐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이 이제 잡히면은 보통 만나는데 제가 먼저 막제 생일이라고 친구들한테 뭐밥 먹자 만나자 이렇게 연락을 하질 않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제 생일 을 알고 연락을 먼저 해줘가지고 고맙게 <웃음> 네. 그래서 이제 만나는 친구들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선 보통 생일을 그냥 조용하게 혼자 보냈었던 것 같아요. 여저 그냥 집인데요. <웃음>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. 날짜로 따지면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날이 제 실제 생일이에요. 예! 지금 셀프 자축하는 중입니다. <웃음> 오늘 가기 전에 셀프 축하하려고 제가 어, 이 케이크는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와인은 제가 병이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장미 모양인데 왠지 장미 맛이 날것 같은. 네 이름도 포테데스 로즈네네 네. 아무튼 장미 뭐 어쩌어쩌고인 고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그냥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예전에 사뒀던 건데 딱 오늘 마침 열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같이 가져왔어요. 일단 저는 오늘 일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좀 피곤한 상태긴 한데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제 실제 그 당일 생일 날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케이크를 네,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직접 네, 이게 맛보게 해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네, 여러분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어, 근데 이거 잠깐 어떻게 떠야 되지? 어떻게 떠는 거야, 되지? 생일? 아니 이거 너무 꽉 이렇게. 붙어있어가지고 어이게 뭐 어떻게 따야 돼 u t of 다 e r e Oh, 나요 s 가 마개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 e t out of here. Oh, y 이렇게 okay. <웃음> 너무 많이 사라졌는데 네. 이렇게 와인을 따랐고요 음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로제 와인 같은데 로제 와인이라고 하기에는 단맛이 하나도 없는 조금 드라이한 어, 화이트 와인에 좀 가까운 맛인 것 같아요 케이크를 오픈해 보겠습니다. 아 너무 좋아 어떡해 저 케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, 아, 아, 아 안돼 안 돼. 망가지면 안돼. 아 바보였어. 여기 옆에 이렇게 케이크 상자 뜯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그냥 케이크 되게 마구잡이로 막 열려고 했어요. 볼게요. 이거 티라미수 케이크거든요. 제가 티라미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선물해준 친구가 제가 티라미수 좋아한 거 알고 이걸 사왔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감동받았어요. 오 이거 어떡하지?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건 못 자르겠다. 오저 잘랐어요. 잘랐어요. 아 이거 단면 보여드리고 싶은데. 오. 시나요 지금? 약간 이게 무스케이크처럼 되어 있는데, 오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. 제지하는 약간 드라이한 맛이라고 했잖아요 이 케익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이게 티런스다 보니까 이 안에 층 이런 부분은 치즈거든요 그래서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걸이 와인이 지금 딱 잡아주니까 완전 진짜 환상공 음. 너무 맛있어 어떡해요 너무 맛있는데 양심적으로 이제 그만 먹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케이크빵이하고해야거나 네. 셀프 생일 축하를 해보았습니다 네래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생일 파티는 아니고 생일 파티 겸 해서 친구들 만나러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뭐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술도 마시려고 지금 택티로 있는 되게 분위기 좋은 펍에 와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 뭔가 되게 막 신기한 잔에 술이 나오고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로 이제 오고 싶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게 되었고 사실 친구들은 이따가 올 건데 제가 시간이 조금 앞에 스케줄이랑 애매하게 떠가지고 저 먼저 그냥 와있어요 친구들 오기 전에 <웃음> 이미 한잔 하고 있고요 어, 제가 마시고 있는 건 피치 아이스티인데 이거 벌본진? 벌본 뭐더라? 어 벌본 위스키에다가 이렇게 어, 피치 음료 타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되게 맛있어요 아니야 지금 지금 나 눌렀어 인사 좀 하실? h h h h h h a j k BOGUWA TUJAN Six bubbling blowing shots i x bubbling? Six bubbling. Uh, you guys wanna say hello to my viewers? <laughs> o h t o That's cool. It's o t h a t e e didn't ask h m to Oh, that's cool. uh, no, that's okay. a h y s h a b t h a y Thank you so much. 뭐야? 야, 마치 야미야 어, 피치 어, 진짜 피치 야미야. 아 진짜. 사제. 사제. 사제. 사제. 사제 로 in the n